네 오늘은 사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사형식의 쓰 이는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하는데 의미가 이렇게 되죠 어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어떤 물건을 준다 이런 의미로 나타내서 문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때 간접 목적어가 사람이고요 직접 목적어가 사물에 해당 되겠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준다 그러니까 그때 쓰이는 동사를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Sally sent them letters sent가 동사인데 뒤에 보니까 them lett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죠 그러니까에게 를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게 사용식이라는 문장이에요. 다른 예문을 보면 Judy taught her son a funny song. j u taught her s a funny song. 자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죠. Judy는 가르쳤다 그녀의 아들에게 재밌는 노래를. 이때 아들에게 해당되는 이것이 간접목적어고 재밌는 노래를 해당되는 이 것이 직접목적어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문장을 사형식 이라고 하는데 사형식 문장을 몇 형식으로 바꾼다? 삼형식으로 문장을 바꿀 수 있다 자 그럴 때 관건이 되는 게 바로 무언가 하니 자간접목적어와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꿔줍니다 편하게 그러면 사물이 앞으로 오겠죠 그래서 Frank gave me a movie ticket 이 문장이 Frank gave a movie ticket 한 다음에 가운데 전체사를 써줘요. 직접 목 간접 목적어 앞에 그러니까 사람 앞에 이 전체사를 t o 와 f o r 와 of 세 가지가 있는데 이 t o f o r of를 정해주는 동, 것이 바로 동사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동사를 따로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t o 를 쓰는 동사가 있고. 4를 쓰는 동사가 있고, 5를 쓰는 동사가 있죠. 즉,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이야기해요. 자, give, send, bring 등등등. 되게 많은 동사들이 2를 쓰고, make, buy, find, get, cook, sing. 이런 6개 동사가 4를 씁니다. 이자리에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자, 간지목적과 직접목적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전치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외워야 돼 주로 f 를 쓰는 동사를 외우면 좋겠지 왜냐하면 에스크 5분은 에스크 하나니까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예를 볼까요 please pass me the pepper 4개 네 후추를 좀 건네주세요 자 이랬을 때 4개라는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내면서 지접 목적어 앞에 나오고 전치사를뭘 써야 되는데 이 for에 해당되지 않았으니 to를 씁니다. So pass with paper to me 똑같은 문장이고 my uncle made me a sled. 나에게 썰매를 만들어 주셨어. my uncle made a sled for me. for를 쓰 이유가 made 때문이다. ask me a favor. 그녀는 나에게 부탁을 했다. 부탁하다 할때 a favor를 쓰면서 ask라는 동사를 씁니다. 또는 어, question 이라는 음, 문장에 question을 쓰면 질문을 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부탁을 하나 했다 라는 표현을 할때 ask me a favor 하면 4형식이고요 ask a favor of me 하면 3형식인데 of는 ask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전치사를 음, 정해주는 게 동사니까 동사를 좀 공부를 더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 이 말은 뭐냐면 사물에 해당되는 게 이시나 댐,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시나 댐이 뒤에 오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 삼형식으로 밖에 안 된다. Frank gave it to me. 이거 밖에 안 돼요. Frank gave me it. 이런 문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는 Frank gave me them. 이것도 안 됩니다. 그것을, 그것들을 할 때는 삼형식으로만 써라. 이것도 주의해서 알아둡시다.